28화면 있나? 이름면 이성이 찾아온다고, 이성이 찾아오면 아, 하지 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고.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이제 뭐 레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상점의 패키지에서 이제 위에 탭탭보테이 글자에게 자꾸... 지 그래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퀘의 합성 패키지. 어, 요게 제일 합성형 아바타 16 궁이랑 바인드 큐브 8개 주니까 총 8번 해볼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아바타 나올 확률은 20% 구입해볼게요. 착! 들어가죠즉시사용 아, 바카닥. 아, 아바타 합성. 편리하게 해놨네요. 탁탁 누르니까 지하로 짝짝 넘어갑니다. 요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바인드 큐브 합성. 야 다크나이트. 그 내가 다크나이트 빨간색깔 풀센스로 맞춰서 입고 다녔는데 멈춰! 자동추가 있네 빨리빨리해봐 배어 출발 이번 저속 동안 보지 마 확인 갑니다 출빡카 오야씨 망했죠 다크나이트의 금색 단발 같은 중앙 나 자, 가자 접빡자 얼굴 아바타 괜찮아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축 멈춰! 예, 자, 다크나이풀 예, 플레이트 아머. 이거 20번이니까, 그지? 다섯 번에 한번 나오면 잘한 거잖아. 슈업! 착! 빡! 겨우! 하나도 안 나오면 문제 있다. 어림도 아, 없다! 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망한다는 그 재미로 하고 있으면 계속 망하더라, 이상하게. 진짜 뽑을게. 자, 가자. 자, 옷 하나 입자. 자, 착! 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엔 나온다. 착! 이거 왜 한번밖에 못써요? 캐릭터 1회 단품으로 사든지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사야 되는가요?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지? 일단 프리미엄 패키지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 좀 살까요? 이것 좀 사면 되는 뭐거 맞나? 이거 산다 그러면 이거를 충전해야 되는 거지? 테라를 프리미엄 패키지는 구매 해수당 보너스가 있어요 봤어 봤어 근데 구매 해수당 보너스가 뭐 그렇게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던데? 테두리랑 뭐 이런 어? 이게 낫나? 그래도 이런 걸로 테라 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아 이런 걸로 여기 안에 테라가 들어있다 이거죠? 아 맞네 테라에다가 요것까지 포함되네 깡테라를 사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해 됐고 패키지로 사야 되겠고 지역파티 초대장이고 이거는 해방일열쇠해방일열쇠뭐 하는 거야? 엠블렘도 좀 중요하지 않나? 엠블렘 일단 엠블렘은 제일 땡기는데 저거도 자 충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10만 세라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16만 원인가 내가 충전했거든 지금 한 26만 원째 됩니다 이러면 음, 에이거. 잠깐만요. 얘 맛, 내 맛을 봐봐. 내마을 차크다, 차크다. 돈잘 뽑아간다. 뭐 이렇게 돈 뽑아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냐고. 이러면이성이 찾아온다고. 이성이 찾아오면 아 하지마까. 이런 생각 찾아온다고. 결제완려 일단 엠블렘 하나 사고, 두 개까지 밖에 못 사. 그 다음에 지옥 파티, 그렇게 좋았었나? 내 지옥 파티 기억이 안 나. 뭐 하는 거였는지. 지옥 파티 좋은 거였나 일단 여기 좀 사, 사서 이제 돌리면 되겠죠. 이거 사면 되겠지 피부는 없네. 딴데 한번 세트 가보자. 아바타 합성. 자, 바인드 키보드도 사야 되는구나. 자, 요정도 한번 타보도록 게요한 16개 가서 출발. 제발, 진짜! 자, 제발. 착! 오, 씨. 와, 열받네, 이거? 착! 야, 20파람이야, 임마! 야, 이거 뭐야, 지금? 20파람이야. 착! 이거 왜 이래요? 자 드디어 와야이 서버 미친 진짜 자동치가빼 이상하게 자동치가야자동치가 하니까 이 자석들 내가 흙인 줄 알고 지금 이러는 거 같아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야또 사러 가자 헝키 좀 좋아 보인다 에으로 가자 헝키 구입 자 합성 갑니다. 검투사두개 들어갔고요. 검투사 이렇게 약간 끌어줘야 되네. 이자스틴 내가 크고 줄 알고 약간 야안 한다 안할 거다 이러다가 차딱 들어가라. 봤지? 금마들이 <웃음> 내가 보니까 밀당을 조금 해줘야 돼요. 쇼테어랑오머리자 금발과 은발이 들어갑니다. 아, 빡카오자 좋습니다. 아 맞다. 내가 아까 뜬 부위는 제외하고 사야 되는 거나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 지금 어디 어디 떴지? 제가 여러분들의 교훈을 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쓰자 어? 네, 금색과 은색이 만납니다 가면이 한번 나오게 된다는데 에어! 빡하우! 버와 봤지, 봤지? 지금 그분 왔거든? 약간 이렇게 끌어줘야 돼차카우 어,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웃음> 오케이! 떴는데? 야, 이제 뜬 건가? 우리 확인 한번 하고 오자 야 지금 볼것 같아 나 지금? 야 투구가 두 개야! 아아니가아니제한개 아, 맞지? 여러분 한개지아두 개구나? 나 지금 두 개인 거지? 나 투구에 지금 두 개인 거지? <웃음> 멈춰!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가 뽑아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상이랑 지금 요렇게 세개뜬 거지? 상이 그래 상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상이 블랙 라이드 자켓 요거 좀 예쁘네요 요걸로 하나 사가지고 상이. 야 상이가 또왜세 개야?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헷갈려 미치 예쁘겠네 진짜 헷갈려가지고 요즘 뭐발이 게임 이렇게 뽑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놔 제발 마! 제발 진짜 제발!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하이하이가 없지 지금? 하이가 착하오! 이렇게 빡! 빡! 제또한 <웃음> 10만 원만 더 쓰자 자 30만 원째 멈춰! 자 출발 아 야, 잠깐 아 야, 어, 이거 미친나 이거 주는 대로 입을게요 진짜 제.. 착!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발 가자 신발 신발 깔끔하게 착! 축! 자 패키지 또 하나 사러 갑시다 총매제 하나 살게요 뭔데 이거? 아, 돈썼다가 아주 그냥 막 주네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고요 어야 이거 나! 이거 아까 샀었잖아 기금사 풀패키지 야, 풀패키지 팔까? 잠깐만 잠깐만 39만 8천 개야 이거 파는 게 2등 아니냐? 굳이 내가 이걸로 합성할 필요가 없잖아 10% 떼이면 35만 개쯤 되겠다 그지? 일반 아바타는 24만 개잖아 평균가로 올라갑니다 평균가로 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발 그지? 아, <웃음> 착! 그렇지 빨간 신발 오... 제법 빨간색으로 좀 깔맞춤인데 약간? 이제 뭐았고못가슴요자다크나이트의 숄더 카드! 숄더 카드! 지금 내가 총몇개 들어서 이제 확률, 확률 검증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첫! 빡! 그렇죠! 야 간지 좀느끼져요 이제? 슬슬? 자, 머리, 아유, 툭, 투... 야, 이거, 그냥 이거 머리에 끼면 안 될까? <웃음> 모자랑 머리 헷갈리면 안 되겠다. 저 같은 흥구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막 이상한 짓 하고 있을 수 있거든. 말려야 돼, 나를. 이거는 뭐, 회색이든 금발이든 그거는 자기의 취향이니까. 보통 한, 내가 볼때한 다섯 번실패하다한번 뜨거든? 그럼 20% 맞는 거잖아. 착! 네. 확률상 다섯 번에 한 번은 떠야 되는 거거든? 착! 차 크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풀셋 됐나? 풀셋이요? 풀셋을한 <웃음> 26,000개 남았으니까 27만원 정도에 해결했는 것 같은데? 한 27만원 멈춰 구수님도 어디 으셔야 되는데 맨날 캐릭터 옷만 사주고 그지? 멈춰야 우리 싸게 했잖아 27만원에 뽑았으니까 30만원 채워버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0만 맞춰가지고 본기인지 뭔지 봉지인지 저거 좀 뽑아보겠습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내가 투구빨 아니고 진짜 컨트롤빨을 보여줄게. 형 진짜 컨트롤에 나는 진짜 날아다녔거든. 어쨌든 해봅시다. 자 뽑았고, 즉시 사용. 했거든? 그래서, 이거, 아, 여기 상점 탭에 있는 이거 봉인된 자물쇠 이거구나. 봉자. 클래식 무기 아바타 쇼핑백. 이달의 아이템? 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뭘 뽑으려고? 아, 무기 아바타. 이거 뽑으려는 거죠? 0.25%네. 자, 한번 가볼게요. 10회 개봉 가보자. 30개에 10회야? 뭐, 111개라고 되게 많은 줄 알았더만, 은 뭐. 문 먼저 하지. 가볍게 한번, 먼지만, 맘만 볼게. 착. 일단 마다 뭐, 야, 뽑기네. 야, 이거. 야, 익숙한 느낌이 여기서 나버리는데? 내가 익숙한 느낌이 여기서 나버려요 지금 지역파티 초대장 코스모 에센스? 코스모 에센스 뭐하는 건데? 아마법봉인그 옵션 변경권이구나 자 일단 이제 10회씩 가봅니다 10회 출발 첫끄닥와 이거 돈 날라가는 소리 되게 좋다 문 짝까닥 열리는 소리 에, 이거 원해. 우리 모바일에서만, 이 진짜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우유, 지 지역 파티 초대장, 라이너스의 큰개 이건 골드고, 황금 고블린의 왕관, 이게 또 골드네. 자, 여기 저 칼레이드 박스, 장비 등급 변환? 어쨌든 스펙이 벙벙 갑니다. 자, 이 테이블이 색깔이 좋다는 거죠? 이미 좋은 게 떴을 때, 맞지 자, 이거 뭔데? 부스터, 뭐야? 부스터 떴다. 이거 뭔데? 이거 꽝인 거야? 이거 꽝? 자, 오로로 자, 크다! 빵! 이 부스터, 뭐, 부스터, 야, 니가 뭐, 마만 부스터지. 뭐, 맨날 라면 같은, 간식 같은 거나 나오고 있는데, 니가 부스터 맞나, 이게? 이거 먹고. 어? 플래티넘 엠블렘이다. 썬더볼트? 이거 좋아? 아, 부스터는 일정 횟수마다 내용물이 두 배인 거다. 이게 두 배로 나온 거구나? 감동적이네. 명속성 강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 씨.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것도 확률 사악하다고요? 사악한 것 같다. 이거에 빠져들면 안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 짝짝짝짝짝짝강아리 한번 나왔고 이거 5 0화이강아리다 항아리 와우 거지가 돼 이거 이 뽑기 일단 한번 써볼게 강아리 신비한 켈피의 철갑구 팔수 있으려나? 자3 0네 뭐고 이거? 로켓의 트라이던트 야 이것도 무슨 저기 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뱀에? 나한테 왜 그래? 팔수 있나? 얼마야? <웃음> 쳐버리겠네